자 이번엔 도라도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여러분들 새벽 실시간으로 경쟁 지금 하는거 바로바로 올려드림 실시간 달콤하게 올려드립니다 구독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맥크리 일단 맥크리 고를게요 솔저는 나중에 좀 위급할 때좀 보여드릴게요 하도 잘하는 걸 하다보면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솔저는좀 약간 나중에 하겠습니다 솔저하면 이렇게 거의 승률은 거의 7 0 올라가니까 그냥 게임 퍼지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. 소유자는 <웃음> 소유자는 좀 위급할 때 할게요. 정의는 절로 실현되지 않아. 옆구르기, 앞구르기, 뒷구르기 말고 옆구르기를 웬만하면 은 네, 해보세요. 역구르기가 은근히 더 좋아요 역구르기 효과가 많습니다 1 2 3라인하트 만날 경우는 무조건 공중에다가 성광 난사하시고 그래야지 방도 풀리니까요 난사 성광하시고 난사하는게 아니고 난사하셔도 되고 성광한 다음에 하나, 둘, 셋 하는게 딜이 더 많이 들어가요 난사보다 요즘에는 자리아 있네요 맛있는 자리아 있.. 조저 자리아 루, 로 롤.. 롤 이거 그냥 지 아.. 다른다아우 왜.. 바른.. 다른, 이거 2층 먼저 먹어야 됩니다. 왕이길 같은 경우에는 2층 먼저 먹어. 디리퍼. 다아 어, 메이 여기에 엄청났네. 저러면은 다 죽지. <웃음> 상대도몇글 있고요. 겐지. 이 이거 내가 오른쪽 가서 뚫어야겠다. 방법은 하나입니다. 아, 야 위에 데이터가 구나 저기다 나기있어 어디 보자이다 말리고 있어. 뭐해 아니 왜 막아? 이거를? 아니 뭐야 메이 뭐하는거야 이제 아짜증나네 이거는 좀 아닌데 메이 시터럴인데 어떻게 68도로 주냐? 매클이 아, 들어가는데 성강도 있는데 또얼음게 막아버리네 이거 들어갈 수가 없잖아 너, 지금 미칭이었네 <웃음> <웃음> 지게 생겼네 이거 안돼요 안좋아요 나한테 온다 저거 아. 이거 말려요. 이 게임 요즘에 잡아올 수명이 없어요. 상대 리프하고 겐지 잘아 입는 게끝나 게임. 터져요진크리 <목소리> 상... 어, 원래 좋죠. 원래 내 글이 너프 했다고 안 좋은 게 아닙니다. 잘나사람들 잘해요. 저게 <목소리> 아니게 진짜 미치겠다. 이 너무 방이 심하다. 이놈거 바꿔야 되는데? 와. 위에 위에 위에 올라갔어, 에프리 리퍼 위에 있습니다. 축축으로 묶여주세요. 올라가야 돼. 이시나아스킹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어야돼아죽네아이만 안되 이름안게 빨리 도망는게좋을 하나말고 아, 윈스턴같은게 더좋을것인데 겐지 너무 방이되는데되기시켜있거든요기야미 팀옵이안 맞는 것 같아 <웃음> 이판은 질거 같을 확률이 높습니다. 이게 또내 탓이야? 아 모르사지. 뭐야? 뭐야? 뭐야? 이판좀 진지하게 할게요. 말없이. 왜 저거 다꾸날리냐 아, 아파 죽겠는데. 야, 이러면 안 되잖아. 아, 너무 허벅지 럽게안 맞아요. <웃음> 아니, 리퍼가 공쓰면 그걸 날려 버려 루시우가 그걸. 그것도 이상한 데 달리니까 저거 내가 그냥 성격을 마감되고는 팀못 믿어 얘가 음, 이러면은 지령이 높거든요. 이래서, 이런패턴이래세 이래서, 이래서, 남았는데 다서 이래서, 이래서, 이래겠 이래서, 이거 이래서, 이에서 이래서, 이래서, 이래이라서이렇서 이래서, 이 와 얼음 진짜 미쳤다 저거. 저건 너프 시켜야 돼 진짜. 메인 메인은 너프 시켜야 돼. 이게뻐겐지가 지금 완전 날라 돌아. 아 바꿔야겠어요. 지금 갈가 아니야. 이 시간으로. 군인이다. 힘들어 힘들어. 아시 아, 미치겠네. 이러면 또 정면딜교가 안되고 뒤에 보면은 정면에 잘 보는 것도 아니고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이건 망했어 점수 1대 0 공수 변경 이 시간도에 우린 고 신나게 달려자고 자꾸 팀 탓을 해꼭 하는거는 사람들이 팀 탓을 제일 많이해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내가 팔하지 말랬잖아. 파라 해봐서 소용 없어요. 지금 이 상태에서 파라가더안 좋아. 왜냐면은 상대 지금 계속 리파고 겐지 대기하는데도 파라 한게뭐 있어? 었파라서한게 없고 다한게 다 없는데 자꾸 남 탓을 하고 그러면 안 되지. 다못 하는 거예요. 우리가 밀리면 전부 다못 하는 거지. 누가 누가 하나 못 하는 게 아닙니다. 이 블리즈 빌리즈 이거 블리즈도 자체 게임 자체가. 팀워크 한 게임 아닙니까 왜나물척도는 좋게 자기가잘 안되지 이거 거점에서 거점 빌러드 앞으로 간다 이거 분명히 말했습니다 거점에 싸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또 있지, 또 있지. 봐봐 내 말했잖아 잘린다고 아... 그럽게말 안되는데 뭐. 미치겠다, 더 와. 거점에서 싸움을 가닥이요 미도메이커 시야가거점엔안 보이거든요. 근데 빨리빨리 빼줘야 되는데 저거 계속 앞에 있으니까 지금 다 말려잖아 지금. 또팀또남타남 한번 해보지. 응, 어? 팔아요. 남타 하더만 지금 하는 게더 없네. 바로 빼는 것도 모르고 팔아 계속 앞에 다가 아, 파, 아 미도 이랬잖아 지금. 야, 빼, 거점에 아예 빼줘야 돼요. 아예 빼줘야 돼요. 제가 전술 때 이거 위도 잡아야 됩니다. 전술 때잡아야 돼. 전술 때. 빡세다. 아깝다. 좀만 더, 좀만 더, 좀만 더. A편. <웃음> 리퍼 오른쪽 계속 올 거예요. 안 돼, 가면 안 돼, 가면 안 돼. 뒤 봤어, 뒤 봤어, 뒤 봤어. 공급기가 준비됐다. 목표를 꽂착했다잘아고 있다. 왔어요. 점차 점차 점 위험해 위험해 많이 위험해 겐지가 지남난놀죠 빼야죠 빼줍니다 지금 위가야돼요아 아, 직이다 아우, 녀석들이 거점에 몰려왔어 한방 먹이지! 영웅이 일어나세요 뛰어나갔다. 뒤에. 아, 잡을 게 많네. 아, 리퍼, 나 죽으면 안 되는데. 아, 얘다 리퍼 안볼 거예요, 이분들. 안 돼, 안 돼. 힘들겠, 힘들텐데. 반지가 어떻게 바스를 못뭐 잡냐 진짜 <웃음> 하하 진짜 이해가 안가? 어떻게 웃김 점수에 저런 사람이 있냐 나. 바스 기본적으로 잡아줘야지 아무리 안 잡아서 좀 되게 씩잡으 싫은데 그거 좀 되는데 아 답답하다 진짜 내가 내가 못한거야 내가 못한지 아이배이씨 못끈데 어. <목요> <목요> 와, 저요. 동국이 군신니까 이거를 어디서는? 면은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야 진짜 겐지가 너무 잘한다 나이스 1인공이라도 상황이 아까부터 나아지죠? 파라 빼라니까 그쵸? 확실히 나아지죠 다스 있을 때 파라 그냥 완전 그냥 걸레조각이에요 파라 파리천을 잡혀요 그냥 내가, 내가 겐지하면 또 다른걸 할 수가 없잖아 이뒷선에 관전은 없으니까시 내가 봅니다. 뒤안 보니까 옆에 있다가 쪽에지 나기 전까지. 난일아까지 고기가 거의 준비됐네 고맙고. 에지분쇄가준비됐네 아, 안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데미 지갑 아, 너무 아파, 너무 아파. 진짜 나만 때려. 왜와 들었 자? 아파, 진짜 민수 나왔 으면 진짜 이겼 을것같 은데. 아, 정말로 힘드 네. 제가 민스터를 못 하거든요. 안 하고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거의 한 적이 없어 민스터는 내가 아예 힘들어서. 제발 제발. 나이스 그래 막았다. 그렇지 요... 한 명, 한번이 못하면 다 못하는 겁니다 남탄 할필요 없어요 일단은 확실히 이제 68점 안나요 바로? 혹시? 혹시? 진짜? 와 드디어 왔습니다